안녕하세요 유튜브 전략연구소 소장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올릴 때꼭해 놓아야 하는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기본 설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미리 보기 이미지, 설명문, 태그, 동영상 파일명, 재생 목록 정리, 종료 화면 설정, 카드 설정, 그밖에 설정까지 총 9가지 정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9가지에는 각자 역할이 있으며 제목과 미리 보기 이미지, 설명문, 태그, 파일명은 조회수와 방문자 수를 늘리는 데 필요합니다.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트래픽스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채널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즉 나의 채널을 보러 온 사람이 내가 올린 다른 동영상들도 시청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업로드하기 전에 해놓는다면 조회수가 오르고 또 지난 동영상들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목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미리 보기 이미지와 설명문에서도 공통되는 대전제로서 유튜브 동영상의 제목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나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려면 관련 동영상이 표시가 되거나 검색 결과에 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에는 채널을 구독한 사람의 타임라인에 뜨거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유튜브 안에서만 시청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동영상에 관련된 동영상이 표시가 되거나 유튜브 검색 결과에 상위에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볼때 다른 관련된 동영상이 뜨면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보고 싶은 내용을 찾을 때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동영상을 올릴 때에도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관련 동영상이나 검색 결과에 뜨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유튜브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표시가 된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관련 동영상이나 검색 결과에 더잘 뜨게 하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영상이라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유튜브를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주요 키워드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방법을 검색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단어를 제목에 넣으면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유튜브에서는 제목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목만 바뀌어도 검색 결과에 더욱 잘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저도 동영상을 올릴 때 검색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목을 바꾸곤 합니다. 제목을 지을 때 키워드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리보기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검색할 때 시청자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동영상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목과 미리보기 이미지만 보고 시청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볼때 다른 관련 동영상이 뜨면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보고 싶은 내용을 찾을 때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영상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미리보기 이미지가 안 좋으면 클릭해서 시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리보기 이미지에도 다양한 테크닉이 존재합니다만 전부 다 소개하자면 그것만으로도 한 편의 동영상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의 기본은 바로 제목의 관련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영상은 저작권이 자유로운 BGM을 찾는 방법이라는 키워드로 제목을 만들었는데 미리보기 이미지가 다르다면 아마 보는 사람의 인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땐 음악이나 BGM과 관련이 있음을 바로 사진으로 보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음악과 관련이 있는 사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목과 미리보기 이미지가 일관성을 보인다면 미리보기 이미지가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키워드입니다. 제목이나 미리보기 이미지를 설정할 때 선정한 키워드를 설명문에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문의 앞부분에는 키워드를 넣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키워드 역시 관련 동영상이나 검색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설명에서도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동영상의 하이라이트를 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설명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시간으로 표시해 둔다면 그것을 클릭하여 동영상을 시청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아보기 쉬워서 좋죠. 이것도 아직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동영상의 설명문을 참고로 해서 설명문을 편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는 태그 설정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과 미리보기 이미지, 설명문에서 설정한 키워드를 태그에도 포함시키기 바라겠습니다. 10개에서 15개의 태그를 설정하면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스팸으로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에 100개, 200개 하지 마시고 10개에서 한 15개 정도의 태그를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태그로 설정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유튜브 검색 관련 검색어 기능을 사용해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면 아래 몇 가지 검색어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인데요 이런 키워드를 태그로 설정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어떤 태그를 설정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회수와 방문자 수를 늘리는 다섯 번째 요소는 업로드할 동영상의 파일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실천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검색 SEO와 관련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든 구글에서든 검색 결과에 표시가 되게 하려면 바로 유튜브 측에서 이 동영상이 어떠한 동영상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영상 파일명에도 키워드를 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키워드만이라도 좋으니 꼭 설정하셔서 업로드 파일명에 설정한 다음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회수와 방문자 수를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습해본다면 제목, 미리보기 이미지, 설명문, 태그, 동영상 파일명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키워드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체류시간을 늘리는 네가지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체류시간을 늘리는 첫 번째 설정은 바로 재생 목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이 채널에 어떤 동영상이 있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효과적인 것이 바로 재생 목록입니다. 나의 동영상들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생 목록에 있는 동영상의 순서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동영상을 위쪽에 표시해서 다른 동영상들을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 목록에는 나의 동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영상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의 동영상을 목록에 포함시킨다면 궁금한 사람이라면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재생 목록을 통해서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재생 목록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료 화면입니다 저도 모든 동영상에 종료 화면을 설정하는데요 좋아요나 구독 버튼 뿐만 아니라 내가 올린 지난 동영상들도 띄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종료 화면에 설정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사람이라면 또 어떤 동영상이 있는지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추천 동영상을 표시하면 동영상을 하나 더 시청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아직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드입니다. 이것은 동영상 재생 중에 오른쪽에 위에 표시되는 이와 같은 특수 효과를 말합니다. 앞서 말한 종료 화면과는 달리 카드는 동영상 중간에 또 다른 동영상이나 재생 목록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동영상에서 지난 동영상을 언급했을 때 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문구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설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자막 언어나 촬영 장소, 촬영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임방송의 경우 게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세세한 설정들을 모두 해놓는다면 유튜브가 동영상을 더욱더 잘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세세한 설정 하나하나가 바로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꼭 설정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영어 자막을 설정해 놓는다면 외국인 시청자들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직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꼭 설정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류 시간을 늘리는 설정으로는 재생 목록, 종료 화면, 카드, 그 밖에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다른 동영상도 시청하게 하는 바로 설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모두 설정해 보셨나요?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이런 설정들을 빠짐없이 설정해 놓는다면 나머지는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분석 및 개선함으로써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설정해 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동영상을 업로드할 테니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